아, 이게 찹쌀가루, 이 네. 찹쌀가루가 아니야. 먼저 동기직 써먹고 남은 건데 찹쌀 반, 맵쌀 반이야. 일대 일로 이게 섞은 이게 가루야. 섞은거이 음, 섞은 집에서 거. 내가 이거 쌀 담가가지고 방앗간에서 빠온 거야. 요거는? 저거 똑같은 거. 아, 둘다? 응, 어, 똑같은 건데 내가 반반 논안놨어두 가지 로 하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석탕만좀 달게 넣어줘야 되겠다. 설탕 맞아요? 응 어, 설탕 맞아 <웃음> 부추야 이거 갈을거야 물을 좀 부어주고 이게 미니 미니, 미니 믹사기야 미니 믹사기 갈아졌나? 갈아졌어? 다 갈아졌지? 갈아졌어 이게 지금 갈아가지고 응? 어? 물이 좀 따뜻해야 되니까 데웠어 전자레인지에다가 와 근데 그렇게 꽉 닦고 하면 나 터질 수도 있겠다 응. 김나지 응. 이걸로 반죽을 하는 거야 익반죽 응 이거는 반, 이렇게 반죽해가면서 물을 이렇게 해가면서 부어야 돼이 물을 얼마 안 먹어 집에서 담가 산 거는 마트 마트에서 산 가루는 물을 많이 먹거든 쌀을 그냥 가른 거라서 근데 이거는 뿔렸다 가른 거라서 물을 많이 안 먹어. 소금하고 설탕만 안에깔리면 돼. <웃음> 이게 자꾸 주물르면 반죽이 네. 묽어진다. 주무르기 힘들어서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아니 색깔 내려고. 아, 색깔 따로 하려고? 음. 호박이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넣고 이제 반죽이 다된 거야. 음. 요거는 단호박. 단호박을 껍질을 벗겨 가지고 다 이렇게 쪘어. 물컹하게 쪘어. 뜨거워, 지금, 호박이. 내가 자색 고구마가 있으면 자색 고구마도 하려고 그니까 보라색 나게. 음. 근데 자색 고구마를 살라고 다 들어던 게 없어. 우리 집에 있던 거다 먹었어요? 응. 놔둘 거 그럴 줄 알았으면. <웃음> 그지? 음. 이 호박은 반죽 될 만큼만 넣어야 돼. 너무 좀 많다고 많이 넣어버리면 또 반죽이 너무 지러져 버리니까. 색깔 이쁘지, 노란이. 응, 이구만 응. 이거는, 이거는,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틀렸어? 응, 찌어졌어, 다 찢어졌어. <웃음> 똥그래야 되는데. 응. 음. 이거는 다 먹어도 돼. 음, 이거는 건포도야. 음. 이거는 자시고. 꿀떡이 먹고 싶네. 속에다 <웃음> 꿀로으면 꿀떡이지. 잘 자라게 할 거야. 잘 자라게. 응, 음, 한번 딱딱 먹을 정도로. 음. 내가 이건 안 먹어봤을걸? 요거 이건 음. 안 먹어봤지? 어? 안 먹어봤나? 이거 안 먹어봤지. 갈수록 커질라 그러냐? <웃음> 하다 어. 보면은 커질라 커져. 점점 커져. 응? 점점 커져? 응. 이것도 커졌네. 작게가 안 돼. 이거 봐, 두 배로 커지고 있어. 내에 <웃음> 시골에서 할머니가 할머니 이렇게 해줬어. 그때는 이런 건안 놓고 그냥 하얗게. 자색 고구마가 있으면 세 가지 색깔이 음. 노랑, 파랑,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만드면 참 이쁜데. 보라색, 보라색. 음. 음, 자색 색 고구마가 보라색이잖아. 이거는 조금 이 이거 조금 반죽이 질다. 많이 질네 얘는. 응, 음, 좀 질어. 눈이가다 붓거든. 응. 아니 저기 저기 푸추라 그래. 이거 호박은 이제 묵기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데 숫자 어떤 게더 맞냐? 똑같이. 노란 게도 많이 많아 보이는데. 그지 똑같이 했는데. 이거 누르는 거그 필요 없나? 그거 나다 있는. 아 붙으더라고. 붙어? 응. 떡 누르는 거. 그러니까 붙어. 뭐 어, 그래? 기름칠해서 그거 붙어요? 아 이게 다. 나... 그 편하지. 작아서이 꽃은 언제 올려? 지금 올려야지. 이건 잘 대추. 네, 너무 많이 하지 마. 응? 어? 너무 많이 하지 마. 돼 네, 이거 눌러 돼요. 이게 이쁘다 사 그러게? 응. 컴포드를 많이 올려야겠어. 컴포드가 이뻐. 컴포드가 음, 이뻐요. 컴포드가포드가 음. 이뻐요. 컴포드가 기름종이 없어요. 기름종이? 기름도 있어. 맞아, 기름도 맞아. 보라색, 이걸로 음. 해도 되지 않아? 네, 음. 치 예? <웃음> 그게 뭔데? 포도. 포도잖아, 포도. 어. 이거, 이걸로도 될것 같은데? 그, 그 포도 주스야? 응. 음. 컵에다 따라봐. 어, 배고프지? 겨좀답 써. 이거 하고, 아파 하게. 얘는 보라색이 아니네? 봐봐. 그 색깔 해도 이쁘겠다. 응. 음. 저거, 진한 거, 원액 같은 거, 음. 그걸로 해야지 되나? 그 포도, 포도주스인지도 모르겠다. 그 색깔 이쁘겠는데? 가장 평범한 것 <웃음> 하나 먹어봐야지. 먹어봐. 음, 포도주스 먹었더니 입에 단맛만 남아있네. 호박은 반죽이 조금 됐네. 반죽이 되니까 옆에가 갈라져. 꽃잎이, 꽃잎이 있으면 꽃잎을 네. 딱 붙이면 이쁠텐데. 아몬드 하나 넣안면나아아안 되나 아무 n 는 깡깡해서 안돼 깡깡한가? 음. 부리부은들 들을 해 어, 약하게 음. 세면은 타버리니까 어. 색깔이 안 나오지 와 지게차 180만 원에 판대뭔 지게차를 이렇게 싸? 그럴까 이거 사고 싶네 무학계사? 뭐 사, <웃음> <웃음> 네? 뭐 <한> 사? <웃음>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걸그 타고 놀려고 <웃음> 아이씨 붙었어. 얘는 완전히 느낌이 호떡이네 호떡? 응 어. <웃음> 호떡이 호떡이 약간 질판한 느낌이잖아 있 이거는 좀 되니까 버려져 물좀 넣으면 안 되나? 갈라져도 이쁘네 근데 응. 갈라진대로 또 이쁘 갈라지면 갈라진대로 안 갈라지면 어. 안 갈라진대로 어차피 내 입속으로 다 들어갈 거이 호박은요 이게 반죽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네 약간 더 짝거나 좀더진게 해야겠어 이거 만들어서 놀러 가려고 그래요? 아, 만들어놓고 저녁에 놀러 가야지. 아, 이거 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응. 음.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봐봐. 왜? 다 붙었네. 떡이, 떡이 붙었네, 막. 이제 <웃음> 막할 거야, 이제. 그럼뭐 어디다 종이 하나 더 깔아. 아, 안 붙었는데? 안 붙어요? 쟤네들을 봐야지. 얘들? 응. 어. 어. 그거 붙잖아 이제. 이 정도로 괜찮네. 한참 있으면 무딱지 이제 리지굳어버 응. a t a 그렇게 o u going to 거 o Salt hash. 거 a l t hash. Salt hash. Salt hash. s a l 쌀 하자. s h Salt h 쌀 s h Salt hash. s 그 l t hash. 그쌀 l 쌀부침? 응. 호박, 호박전? 아닌데. 호박떡? 쌀부침이라니까? 문어를 짜라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반죽하고, 딱 붙여 모도뽀덕뽀덕할것 같은데? 음, 이제 끝나가는군, 끝나가는군. 끝나가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이 부추전 때문에 맵나? 가스도 가스지만 뭔가 부추, 부추전에서 약간 매운내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오늘 어, 설에는 이렇게 좀 쌀가루로 어, 이렇게 부침개를 부쳐왔더니 쫀득쫀득하니요. 또 맛이 또 괜찮아. 요 이거 떠가고 똑같아요. 감사합니다.